아, 제가 지금 회사에 와요 아, 그냥, 조용하게하면 돼요 크게는못하겠만하하 자, 오늘은 2021년 주목해야 할 코인을.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코인들은 절대 매수를 추천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임을 어,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을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입니다 어 비트코인은 일단 대장주죠 어 대장주고 기간에 진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큰돈을 굴리는 어떤 투자 운영사들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어 매수세가 붙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어, 기관 진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어, 그런, 어, 한 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어, 암호화폐 VC인, 어, 해시드에서는, 어, 올해 목표가를 1억으로 봤습니다. 1억. 올해 내로는 아마 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어쨌든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는, 어, 그런 대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입니다. 어, 솔직히 저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더리움 2.0이라고 하는 업데이트가 계속 어, 순항 중이고요. 업데이트가 계속 순항 중이고 그리고 비트와 메이저, 알트로 지금 기간 진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어, 잘 이어진다고 하면 은 앞으로 자금 유입이 폭발되고 일어나서 어 이더리움도 아마 전고점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고점 회복에 어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더리움 2.0은 이제 그 채굴 채굴에서 지분 증명 요 과정으로 바뀌는 어, 그런 매우 중대한 업데이트인데 어, 지금 상당히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네, 아마 조만간 포트폴리오로 좀 집어넣지 않을까 한번 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세 번째 에, 리플입니다.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어 관심을 가구,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지금 어, 매우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을 증권으로 이제 판명을 하고 요가에 대한 위법 사항을 리플사에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어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 리플이 이제 사라지느냐 아니면은, 극적으로 위기를 극복을 하고, 이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다시 이제 급반등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 있는데, 어, 2월 달에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됐건, 어, 일단 2월 22일 날그 결과에 따라서, 어, 시장이 극명하게 반응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어, 리플은 상당히 좀 말이 많죠. 아무래도 변동성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그 리플 재단이 좀 약간, 어이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색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행보를 많이 보여줘서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인데 어, 리플을 상당히 좀 아끼는 그 투자자분들이 한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 상당히 많고 제 주변에서도 어, 리플을 직접 투자한 분들이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한 지인인데. 어, 제가 알기로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달 어, 리플 500원 할때 560원 할 때죠 560원 할때 5천만 원 집어넣고 어, 반토막 나가고 이제 어, 좀 어느 정도 이제 테슬라랑 해외 주식 쪽으로 회복을 해서 다시 시드에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투자금을 다시 리플에 집어넣습니다그 어, 가격대 평단이 한 3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리플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어, 운명의 갈림길에선 어, 이 투자자 제 주변 사람인데 주변 지인인데 한번 통화 연결을 해서 현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성동구에 사는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중국공포정동만입니다 아, 네. 아, 네. 국적까지는 밝힐 필요 없고요 아, 네. 어, 지금 현재 어,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간단하게 리플, 어. 스텔라루멘, 음. 그리고, 음, 마로 아 마루가 아, 가슴 아프네 네. 어,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주목해야 할 코인을 다루고 있는데 네. 우리가 리플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리플이 네. 뭐 아니면 도잖아요 사실 지금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리플을 어떤 계기로 투자를 하게 됐고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아 전형적으로 그 리플의 미래가치를 보고 음. 리플이 갖고 있는 미래의 그 통화에 들어간 그 수월함의 가치를 아. 같이 투자를 했는데 말끝이 네, 점점 네, 뭐, 흐려지네요. 네, 자꾸 리중 뭐 아. 리중 리뭐뭐 뭐, 뭐야 뭐리 리중 산뭐 리딱산 뭐 이런 거 리또소 뭐 이런 거 어. 아무리 비난을 들어도 네. 저는 또 리플을 그깟 일편단심으기 때문에 그게 파생돼도 스텔라루멘. 아. 아 근데 과거에 리플을 리플에 좀 세게 물렸던 걸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웃 <웃음> 웃시나요? <웃음> <우세, 웃음> 연애, 연애도 그렇고 일편단심. 성향입니다. 아 그렇구나 해바라기 어렸다. 같은 남자구나 해바라기 어렸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지금 이제 리플 들어가셨는데 이제 소송 결과가 2월 달에 나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별 문제 없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좀 미친 사람처럼 가지 한번 외쳐주십시오 아 제가 지금 회사여가지고요 아 그냥 가, 조용하게 하면 돼요 크게는 못하겠네네이 가즈아 <웃음> 아 욕을 할 필요는 없네 네. 다음 종목은 체인 링크입니다. 체인 링크는 작년에 상당히 좀큰 상승을 이뤄냈었는데, 지금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도 말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체인 링크의 이제 대표적인 기술은 이 블록체인 기술, 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죠. 블록체인 기술이랑 어 외부 데이터, 요거를 이제 연결해주는, 어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진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금융이나 부동산 아니면 보험 이런 쪽으로 이제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좀 이제 앞으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체인 링크가 앞으로 좀 많이 곽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주목을 해야 될게 리플과 마찬가지로 좀그 증권법 관련된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작정 바로 이제 뭐 투자를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어, 좀 어, 리서치를 해보신 다음에 투자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B&B입니다 n BNB는 다른 어떤 그 프로젝트들과는 다르게 거래소 토큰이에요 거래소라고 하면 이제 바이낸스에서 쓰이는 토큰인데 바이낸스는 지금 글로벌 거래소 중에 거의 뭐 최다이다시피한 많은 종류의 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인버스 상품이라든지 마진 선물거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 어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거래소 중에서는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어,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비즈니스 모델은 BNB를 통해서 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BNB도 올해 작년 한해 동안 거의 한 7배인가? 7배인가 8배인가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 정고점마다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가격인데 어, 앞으로 이제 그 2021년 동안 어, 암호화폐 시장 쪽에 큰 변동이 어, 일어나게 될 거고 바이낸스가 그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내피셜로 어, 한번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BNB가 아마 어, 올해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섯 가지 종목 네, 한번 살펴봤고요 어제 주변 지인을 연락해서 지금 현재 음. 이 종목들에 대한 한번 어, 전망을 어,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네, 이분은 어, 이 암호페가 주목을 받기 전에 상당히 오랜 오랜 시간 전부터 이 투자를 어, 하셨던 네.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저희가 지금 2011년 주목해야 할 코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있는데요 다섯 가지를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체인 링크, BNB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에릭님 네.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전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좀 투자가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 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다시피 2017년 물장 시즌에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했듯이 저도 ICO, 알트코인 많이 투자하다가 지금은 메이저 위주로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안전하게 메이저 위주로 하고 있다. ICO 많이 진행하셨는데 ICO 중에 대박 터진 거 있나요? 대박 터진 거 하나 정도 있습니다. 대표 대표적으로 뭐죠? 넥소 있습니다. 넥소. 아 넥소. 아 넥소. 그걸로 지금까지 놀고 먹고 하시는 건가요? 어그 어깨까지는 안 되고요. 아 그렇게 <웃음> 자 어, 제가 다섯 가지 종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본인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네두 가지 있습니다. 아 뭐죠? 아 비트하고 <웃음> 이더입니다. 아 비트 이더 어 비트랑 이더 언제 담으셨죠? 어 비트 이더 작년 한초월부터 분할해서 담고 있습니다. 아, 아 대박 나셨겠네. 아 근데 너무 소액이어가. 아 근데 늘 그렇죠 적게 담으면 크게 가요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근거 그리고 전망 이거 간단하게 한번 아 투자에 대한 근거는 뭐 이더리움 아시다시피 뭐 시총 2위 코인이고 그 다음에 뭐 대체할 만한 대체 플랫폼 코인이 나오지 않아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더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이더리움 2점력에 락업되는 물량하고 이파이 쪽에 락업되는 물량이 좀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공급량 부족이 와서 비트랑 어 조금 비슷한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관 쪽에 서 투자가 들어오면 음. 그런 전망으로 이더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 개발 후자랑 공급 그러니까 그 수급을 통한 분석을 어 해서 네. 투자를 진행하셨군요.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웃음> 자, 어그 어, 고귀한 어, 분석 어, 감사드리고 2021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네. 담고 있는 코인 어, 달나라로 가게 한번 미친 사람처럼 가지암을 쳐주십시오 <웃음> 자, 많은 분들 다 투자하신 코인 대박나시라고 간세 <웃음> 네, 감사합니다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네 <웃음> 자, 이렇게 어, 많은 사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코인들입니다 어, 일단 2021년 주목해야 할 코인 이렇게 알아봤고요 본인의 뚜렷한 투자에 대한 기준, 근거가 있어야지 이런 성공적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하셔야 됐고요 일단 이렇게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콩바